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타워를 만들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멤버들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어떤 멤버로 타워를 만들건지 스테이지를 만들건지 자이디스펜서서 뽑아보세요 자 각자 자 뽑으셨죠? 자 이분으로 오늘 자, 타워 스테이지 구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각자 말하기 업기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다 지었거든요? 각자 어, 멤버들의 주제로 다들 지으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어떤 사람을 지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한번 가볼까요? 출발해볼까? 아 누굴까? 어이게 어디야? <웃음> 어디로 가야 되죠? 어어어어 <웃음> 아, 아, 아, 아. 공간 있구나? 자아 댕댕이를 지으셨네 누군지 몰라도 이제 익명님이 댕댕님을 지으신 것 같아요 댕댕님은 아주 잘생겼다 아주 귀엽다 아 뭐지 이거? 아주 잘생겼다 <웃음> 귀엽다네 아아 야 귀엽다도 아닌데? 어 길이 없어 다아 어, 아아아 아, 여기구나! 가운데네 이거 이거 요르르 니 지었나보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길을 한번 어, 뭐, 하시죠? 뭐, 말투가 너무 연기톤이에요 <웃음> 어. <웃음> 아 뭐야 길이 없는데? 댕댕님은 어? 못 오시는 곳인가봐요 <웃음> 이놈요? 댕댕님 제외 멤버 비행로고요 댕댕님은 필독하셔야 된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음, 댕댕님. 안녕하세요 댕댕님 이 앞에 준비해, 준비된 준비 구간은 일명 덕담의 길입니다 평소 댕댕이님은 같이 일하고 있는 멤버들과 이기면님께 칭찬이나 고맙다고 <웃음> 말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울선들이 이루어져 있는 덕담의 길을 걸으며 각 멤버들의 색깔이 양털을 앞을 지나, <웃음> 지날 때 다른 색의 양털나 <웃음> 나오기 전까지 해당 멤버에게 알차고 따뜻한 덕담을 길게 말해주세요 당 구간에 해당하는 멤버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덕담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웃음> 야 끔찍하네 아유, 이거 이거 서야겠다내얼굴 붙어있는데 야 나도 여기 서있어 여기 서서 기다려야겠다 네 지나가면서 덕담을 해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여미님 <웃음> 어, 우리 잘생긴 여미님이 또 이렇게 저를 자주나 챙겨주시니까 너무 행복했고요 <웃음> 여미님도 앞으로 행복한 꽃길만 걸었으면 정말 그래, 그래, 좋겠네요 그래 그래 나도 꽃길만 걸으렴 기는데요? 촬영하는 어... 거 아닌가? 아, 저전 만족해가지고 괜찮은 거야. 덕담이. 지금도 계셨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네. 하고 있는 저도 거야. 저도 만족을 해가지고. <웃음> 아유, 김리안님이 여기 계시네. <웃음> 김리안님으로 <김니아 웃음> <이유로 웃음> 말씀드리자면 정말 웃기신 분이죠. <웃음> 이게 웃기셔가지고 또 촬영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지금도 너무 기분이 좋은 <웃음> <니안이 봐. 웃음> <재밌는> 거 같은데. <해야지. 웃음> 재밌는 거예요, 쟤. 재밌는 거예요, 쟤. 자, 다음 구간 갑니다. 내가 볼때 요루루가 만들었어요. 아, 더안 만들었네. <웃음> 알겠습니다. 아, 여기는 누가 봐도 김리아 구간인 것 같은데? 음. 네, 한번 가볼까? 오, 기대돼요, 기대돼요. 기대된다. 어, 아, 좀 어렵다, 점프맵이. 역시, 김리아 구간은 어렵다. 와! 점프맵 장난 아닌데? 뭐, 사다리 타야 돼? 오. 자, 여기 문제가 있네. 김리아 그건가 봐요. 김리아는 노잼이다. 김리아는 꿀잼! 오. 오. 김리아 꿀잼이지 칭찬했는데 누가 만들었냐? 김리아는 진짜 멍청이. 아니 멍청이 아니지. 니가 <웃음> 마스크 쓴거 보면 멍청이 같은데. 이거 내가 만든 건가? 이거 <웃음> 니가 만든 거 아니야? 자기 칭찬하는데. 칭찬 일 세기네. 갑자기 점프를 뛸 수가 없다. 오. 봐. 어, 여기 김리아가 있는데. 이건 김리아만이 열수 있는 상자? 나무검. 어? 어? 미. 난난 어? 싫는데. 미... 어? <웃음> 아. 김리아한테만 주는 특권인가 봐. 누가들 누구한테... 누구 누가 이렇게 김리아한테 좋은 거만 주냐? 김아를 <웃음> 되게 <웃음>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 야, 이거 이거 김리아한테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아! 갈 수가 없는데? 김니아가 닮은, 닮은 연예인은? 어... 1번 박서준 저... 2번 닮은, 저... 닮은 연예인은 무슨? 키윽 3번 서강준 야 이거 제가 알아요 제가 조금 제 거울을 봤을 때제얼굴을 약간 서강준상이 맞아요 가보세요 아니죠? 네 아니었어요 제가 볼 네, 때는 가운데에요 오! 어? 안돼! 김 리아가 본 연예인을 안녕! 난 메이드 리아야 잘하고 있니? 잘하고 있니? <웃음> 메이드 리아 귀엽구요 리아의 이 매력적인 이빨을 밟아 보다니 아 이게 이빨이었구나 아! 되게 리아를 좋아하는 분인가 봐요 저는... 리아 칭찬 엄청 많이 하네 이게 끝이라니 자 다음 어! 공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한칼더 올라가야 되나 다음 구간은 봐야. 없네요. 다음 구간. 나아 다음 구간 여기네. 어? <웃음> 누가 만들었냐? 잉여맨 <웃음> 멤버, 핑크색 머리, 토끼. 그녀는 녹화방에서 항상 건축을 앞서서 시작한다. 정말 존경받아 왔다한 요르님에 대한 이것저것 문제를 내겠습니다. 음, 음. 야 누가 이렇게 존경을 했어? 어요르를 어, 존경한대. 그, 그녀의 크나큰 장점은? 1. 단점이 없다는 게 장점이다 2. 사람 자체가 장점이다? 단점이 없다는 게 장점이지 어나왜 단점이 없지 사람이 진짜 없지? 미치겠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 정답은 둘 다다 <웃음> 둘 다라고? 뭐? 그렇다 정답은 <웃음> 둘 다다 그녀는 정말 완벽하다 정말 사랑스러운 그녀 최고다 최고 어렇난 <웃음> 사랑스러워 최고다 <웃음> 최고 이거 이거 써이드데 구라다 구라다 구라다 구라다 이러는데? 뭐? 거짓말이었습니다 뭐? 구라다 구라다, 속았지? 오로로 히 어? 그럼 이제 그녀에 대해 하나하나 폭로를? 어? 폭로를? 어? 하겠다! 어, 누가 만들었지 이거? 다음 중 맞는 문을 고르시오. 못 맞추는 자에겐 추락이 기다린다. 그녀는 오오? 현재 탈모가 진행 중이다. 아니다! 그녀의 모발은 건강하다! 야, 모발 <웃음> 건강해! 그녀는 탈모일까? 어? 아, 탈모 아니었어? 어? 탈모인 줄 알았는데, 건강해? 아쉽다. 아, 탈모였습니다! 탈모였습니다! 아, 여기 정답 아니에요! 여기 정답 아니에요! 아, 그녀는! 현재 탈모가 진행 중이다! 정답? 아니, 어, 어떻니까요 자, 다음 중 오른 답은 그녀는 같은 멤버 A씨의 귀를 초고음파 돌고래, 돌고래파로 이명을 오게 한 적이 있다! 사람이 있다! 있다! 그걸 내요, 음파를! 있다! 있다! 있다. 잘 가세요! 누루이 떨어질 때 초고, 초, 돌고래 초고음파 좀 내주세요! <웃음> 저는 요 멤버 여러분 저는 요루루 편이에요 이렇게 폭로를 했지만 이 폭로들은 모두 구라임을 밝힙니다 난 요루루니 수호천사예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폭로는 모두 구라지만 이것만은 진실이에요 요루루는 다른 멤버들을 탈모라고 놀리지만 진짜 탈모는 <웃음> 요루루예요 아니 뭐 탈모 아니니까 이거 인증해야겠어 너무 억울하네? 네 인증 부탁드립니다 다음 단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뭐야 노랑 노랑 한데요. 어잘 만들었네요. 이거 아, 누가 보봐 뭐야? 뭐야 누가 잘 봐도 이거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노란색이면 단미호님 같은데. 그렇죠? 단미호님 얼굴 있네요. 제약자들 단미호님을 정말 정말 사랑한다. 네, 아니오. 아 이거 무조건 내져. 이거 무조건 내져. <웃음> <웃음> 아닌데, 아니오. <웃음> 아니오, 아니 아니요. 아니요 멤버로서 좋은 거지 사랑하지는 않음 키키. <웃음> 아. 계약자는 담미오님의 웃는 모습을 좋아한다? 아 당연히 좋아하지 내가 얼마나 아니요? <웃음> 아니요? 너무 무서움, 너무 왜? 무섭다는데요 이분이? <웃음> <웃음> 아니 왜! 자담미오는 <웃음> 예쁘다? 네어 뭐죠? 어, 뭐, 아니요 어? 내가 당황스러워 어? 맞춘 어, 어, 어. 내가 둘다 정답인데요? 별생각이 없나보다 별생각이 없나보다 자 다음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누가 자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제목제목 나른한 오후에 다가온 비극 <웃음> 태양임 아무튼 태양임 햇볕의 방안에 물을 이겨 따뜻한 하모니가 방안에 울려 퍼질 때 나는 햇볕의 온기에 취해 잠에 두고 말았다 기욱 기욱 기욱 햇볕에 취해 눈이 감겨 잠을 자고 있던 그때 누군가가 내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뭐 <웃음> 뭐야 이게? 갑자기 너, 너, 이게 뭐야! 어 뭐야! 방금! 어이! 일어났어? <웃음> 이거 내 얼굴인데? <웃음> 어! 넌 누구? 정치를 알수 없는 녀석이 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이거 나네! 나는! 나 오늘부터 네 남친 이거 내 얼굴인데? <웃음> 내, 내, 내, 내, 내 <웃음> 뭐? 난 너같은 남자친구 둔적 없어 정체를 모르는 남자는 갑자기 의자에 눕더니 괴성을 지으기 시작했다. 으! 으! 야, 누가 내 다지 이렇게 쓰레, 내 옆사 이렇게 누가 이렇게 쓰레 냐 아, 미안. 갑자기 기뻐서 온몸에 요성 치는 바람에 그만. 좀, 좀. 많이 놀랐지? 미안해. <웃음> 안되겠다. 너가, 너무, 너가 너무 놀란 것 같으니 클래식한 음악을 직접 연주해줄게. 잠시만. <웃음>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에 <웃음> 떠났다. 나 얼떨떨이 이 남자에게 매료되고 말았다. <웃음> <웃음> 이 남들 대... 도대체 정체가 뭐지 <웃음> 와 대박이다. 어 준비 다 됐어. 잠깐 여기로 와 보겠어. 이 남자 따뜻하면서까지 클래식한 음악까지 연주할 수 있다니 감동이야. 들어와 얼른. 많이 기다렸지? <웃음> <웃음> <웃음> 야! 아, 그래. 누가, 아, 누가 내 진짜... 알몬까지 쓰래! 하는거 아니에요 충격받는거? <웃음> 자, 자 여기 다음 구간이 있네요 어머 이런 세상에 그렇게 난 천상의 멜로디 듣고 그와 결혼했다 노래를 듣고 반에 바로 뽀뽀해버렸다 해피엔딩 <웃음> 결혼시장이네 여기 <웃음> 결혼시장 누가, 아. 누가 만들었지 알겠다 김니아가 만들었네 돼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거 아닌가요 이사진들 <웃음> 제가 카톡으로 <웃음> 따로 드린 거를 쓰신 것 같은데. <웃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제 눈빛을 보시면서 엔딩 할게요. <웃음>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웃음> <웃음> <웃음>